지금 보이세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보다는 여행 중간중간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가 귀를 더 솔깃하게 만드네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H4와 이서진은 에펠탑을 구경한 후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사실 음식은 취향의 문제로 어릴 적부터 들인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우리의 H4도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제일로 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런데 웬걸 삼겹살 굽고 소주까지 두어진 걸치네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모두들 얼굴이 불그스름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걸어서 술기운도 더 빨리 퍼졌겠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느슨하다 보니까 H4가 막내 이서진에 대한 걱정이 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처음 포문은 이순재 할배가 열고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떼쟁이 할배 101석까지 지원해 나서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재 할배가 제일 중요한 말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추천한 사람은 바로 남상미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원래 어른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여자와는 두번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른들의 눈이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또 젊은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재미가 없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칭 미성년자이자 투표권이 없다는 이서진이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서진의 속마음은 한주민이었나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남성미가 들으면 서운해하겠군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둘다 착하고 괜찮은 신부감인 듯.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서진은 예전에 이산 촬영하면서 한 주민에게 마음이 빼앗긴 모양입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아마 여기서 이서진이 사극 사상 최초로 윙크를 했었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당시에 사극의 윙크가 웬 말이냐고 말들도 많았는데 등록해 주세요. 사실 이 서진은 진심을 담아서 한 윙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흐흐. <웃음>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예 화제가 되고 있는 꽃보다 아니까 지금쯤 이 소식도 두 여배우의 귀에 들어갔고 또 연예가 중계 같은 곳에서는 두 여배우의 인터뷰를 따려고 하겠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과연 그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코탈베들의 파리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로 고고.